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초반에 꼭 필요한 팁들만 모아봤습니다 성장 가이드 등 꾸준히 공략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첫번째는 쿠폰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아이폰 분들은 인게임에서 쿠폰을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뿌려져 있는 그랑사가 더 베스트 이 쿠폰 신방골드가 들어있거든요 이걸 사용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사전 예약했던 이 공식 홈페이지 있잖아요 여기서 쿠폰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메뉴 오른쪽에 메뉴가 있죠 맨 밑에 가시면 쿠폰 사용이 있거든요 여기서 본인이 있는 서버 선택하시고 이렇게 닉네임 선택하시면 은 이렇게 기사단명이 확인됐다고 뜹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쿠폰번호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안드로이드이신 분들은 자이 서버 면뉴 안에 옵션 계정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쿠폰 입력 칸이 있습니다. 아이폰 분들은 이 쿠폰 입력 칸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 올린 리세마라 가이드 영상 거기서 제가 계정 빼고까지 알려줬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가이드를 만들고 나서 알아낸 방법인데 뽑기 하다가 어그랑메폰 변신 그랑메폰뭐한개 뜨고 다른 게뭐 원하는 게안 떴어요. 좀 비주류... 웨폰이 떴다 그럴 경우는 여기 메뉴에 교환소로 들어가서 가운데 고양이 환원있죠 여기서 그 안쓰는 웨폰 그 비주류 그비 웨폰을 갈아버리면 됩니다 갈게 될 경우 여기 보라색 그랑주얼이 생기거든요 이름이 광위의 그랑주얼이구요 이 광위의 그랑주얼 한개로 웨폰 한개를 다시 뽑기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환원을 받고 뽑기하는 방법은 월드맵에 라그나데아 웬만해서는 이 라그나데아 안에 모든게 다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오셔서 자 여기 오른쪽 밑에 메뉴들이 보이죠? 이 메뉴 중에 성목을 누릅니다 성목에 가서 NPC 이브한테 찾아가면 되는데 얘가 이제 우리 맨 처음에 뽑기할 때그 가이드를 알려준 NPC거든요 자 이렇게 성목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얼 상점이 있어요 여기서 고급 교환 고급 교환 들어가시면은 여기 맨 왼쪽에 그랑 주얼 한개로 교환하는게 있습니다 자, 웹폰만 교환할 수 있고요. 알아두셔야 할 거는 무작위로 나옵니다.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어, 똑같은 게또 나올 수도 있고 했는데 또안 쓰는 웹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셋 말할 때 요거까지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아이템은 월간 1회 구매기 때문에 지금 1월 27일이죠. 1월 31일까지 어, 이 리셋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월간 1회니까 2월 1일 되면 이거 초기화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이틀 만에 제가 원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사용을 안해 봤고요. 아마 지금 무과금으로 계속 플레이하니까 요거는 아마 1회는 제가 버릴 것 같네요. 그 외에는 보니까 포인트가 다5 개죠? 5 개로 선택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캐릭터 아이콘들 있죠? 여기는 라스, 나마리에뭐 이렇게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라스가 가지는 SSR 웨폰 4개 중에서 랜덤으로 얻는 겁니다. 자, 월간 1회만 1 개씩 들어가고요. 그 외에는 무조건 다5 개씩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선택이 없기 때문에 어이 다섯 개로 뽑는다 해도 또 똑같은게 나올 수 있어요. 풀초월 했는데 똑같은거 나온다? 아, 굉장히 손해보는 짓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넉넉할 때 SSR 웨폰도 다 풀초월하고 남을 때 시간 날때 하시는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리세말 할때 여기 한번 기회가 더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정 포인트와 결투장 포인트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뉴에서 여기 우편 옆에 요게 친구창이에요. 기존에 어, 이쪽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 아닌가? 아무튼 이게 모양이 약간 친구란 느낌이 안 들어서 이게 친구 창인지 몰랐는데 여기가 친구 창입니다. 여기서 각종 어, 들어온 거, 뭐 추천, 뭐 신청 다 확인할 수 있고요. 맨 오른쪽 위에. 이 우정 포인트 제가 몇개 갖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520개 갖고 있네요 결투장 같은 경우는 배틀 모드에 여기 결투장 있죠 여기서 이렇게 몇 개의 코인을 갖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우정 포인트하고 결투장 포인트는 한 곳에서 모두 교환이 가능한데 여기도 똑같이 라그나데아 라그나데아 오셔서 여기 보이시죠? 포인트 상점 여기 가셔서 교환하면 됩니다 자, 포인트 상점인 NPC 로즈한테서 교환이 가능하고요 자, 보이시죠? 우정 포인트, 결투장 포인트 결투장 포인트 같은 경우는 만 포인트부터 SR 웨폰으로 바꿀 수가 있네요. 그맨 왼쪽 여기는 아티팩트, 민첩 15 증가해주는 아티팩트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는데 민첩은 어, 결투장에서 선 공격, 선타 공격을 가져오는 중요한 스탯이죠. 그래서 결투장 관련돼서 이 아티팩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요것도 시즌제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언제 이게 로테이션 도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어요. 자 그리고 왼쪽에 있었던 SSR 웨폰 숲의 소호자 이것도 민첩 증가 옵션입니다. 결투장 포인트 같은 거는 뭐 이거 만 포인트까지 근데 뽑기로 하다보면은 이쪽 SR까지는 충분히 모을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아티팩트를 뽑거나 아니면 무작위 아 무작위도 조금 아까운 느낌 드는데 차라리 1일 한정 아 주간 한정이군요. 주간 한정 50개로 이 아티팩트 레벨업 재료 이아티팩트 강화석으로 계속 꾸준히 교환하는 게 저는 좀 이득이라 생각됩니다. 우정 포인트는 여기 50 포인트로 왕궁 명령석 이거 50% 회복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교환하거나 아니면은 물약을 꾸준히 사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이 물약 들어갈 때 들어가는 골드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이제 보스 토벌이나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물약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게 그랑웨폰 레벨업, 캐릭터 레벨업. 아티팩트 레벨업 방어구 레벨업 전부 다 골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골드가 엄청 후달리는데 그 후달리는 골드를 또 포션에다가 쓰면 아깝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포인트는 포션을 구매하거나 이 왕국 포인트 충전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이 셀레나의 마음 조각이 있는데 아 마음 조각이네요 조각 셀레나의 마음을 받는 게 아니고 조각이기 때문에 요건 상당히 좀미춥니다요거 생명력만 올려주는 아티팩트죠 그래서 우정 포인트는 여기 밑에 3개만 요걸 중점으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오픈해서 이제 초기화, 1일업적 초기화, 뭐 출석부 초기화, 이게 하루 단위가 몇 시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랑사가는 출석부는 12시 기준이고요. 나머지 업적들은 새벽 4시 기준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자, 업적에는 1일업적 길드업적, 매일 1 개씩 바뀌는 거. 그리고 상점에 일일 구매할 수 있는 것들, 요거 전부 다 기준이 새벽 4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석부는 12시 기준이고, 어, 길드 출석, 길드 출석은 새벽 4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셔서 여기 있는 데일리 출석만 12시 기준이고, 나머지는 싹다 새벽 4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초기화 되면은 꼭 무료로 뽑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뽑기에서 1회, 1회입니다. 1회, 1회로 무료 뽑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패키지 상점 패키지 상점에서 여기 특화, 장비, 기간제까지 총 3개에서 1일 무료를 하나씩 뽑을 수 있거든요 여기 맨 밑에 제가 구매해서 그런데 여기 특화와 장비는 메뉴에 있을 겁니다 어, 전 벌써 샀네요 언제 샀지 내가? 기간제를 지금 안 샀으니까 기간제를 사도록 기간제까지 다 샀네요 아 기간제 페이지 같은 경우는 1일이 아니고 매주입니다 매주 그리고 상점에 가셔서 아이템 요건 이제 1 구매 단인데 골드가 조금 깨지긴 해요 15만 골드가 깨지는데 재료가 50개씩 들어있습니다 50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후달려도 꾸준히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50개 이거 굉장히 파밍하기 힘들기 때문에 50개는 어쩔 수 없이 골드로 계속 사주는 게 이득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알려줄게 이 성북의 열매 각종 이벤트나 뭐 퀘스트게임을 받는 거 있, 있거든요 이거를 어, 소환하실 때 어, 10개 모아서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10개 모아서 해도 그라미폰 확정 게이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글씨를 잘 보셔야 할게 SSR 미 획득할 때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보통은 뽑기를 이거 사용하기만 해도 게이지가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획득을 안할 때만 올라갑니다. 결론은 여기 100% 확정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뽑을 동안 SSR이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다음은 NPC 주디의 물리학 관련 내용인데요. 제가 저번 팀 영상에서 n p c 주디 여기서 물약 사는게 싸다고 했습니다. 이 싸다는 기준은 여기죠 여기 메뉴에 상점 소모품 여기서 사는거보다 싸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급할때 지금 보스전 하고 있는데 다 떨어졌어. 그러면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데 포기하고 나가면 은 어, 클리어가 되는게 아니잖아요 근데 급할때 여기서 사는거지 어, 평소에는 여기서 사는게 아닙니다 지금 딱 하루가 지났는데 상점 보니까 똑같아요. 계속 세일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오픈 이벤트로 세일하고 있는건지 계속 이렇게 세일해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조건 상점에서 사는게 이득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죠. 여기 여기 오른쪽에 있는거는 제작재료거든요. 그래서 뭐가 더 쌀까 한번 단순 계산으로 이렇게 구해봤어요. 자이 만화회복 만화포션 만드는 데 쓰는 재료들이 요거거든요. 푸른허브와 물약공병 요걸 1일 기준 50개를 다 산다 했을때 딱 5,000골드가 들어가요 5,000골드가 소모되거든요 이 5,000골드로 과연 이 50개, 제로 50개들로 몇 개가 제작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류는 두 가지예요 자 만화 회복 왼쪽 즉시 회복이거든요 이거는 먹는 순간 내 만화 전체의 30%를 즉시 회복하는 겁니다 아까 상점에 세일 가격으로 1일횟수 20개 다 사게 되면은 7000골드가 들어갑니다 근데 50개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총 25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제작 보니까 허브가 두개씩 들어가죠 공병은 한개인데 요렇게 단순 계산했을 때는 즉시 회복 만화 물량은 2500골드로 25개 상점에 사는 것보다 5개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골드가 무려 4500골드가 더절약되고요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요놈 지속회복 물량 요거는 10초동안 도트힐 계속 꾸준히 마다가 회복되는 그런 포션이거든요 얘는 허브가 3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16개 16개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이 물약을 상점에서 하루 제한 20개로 구매했을 때9800 골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50개로 제작을 할 경우 나오는 개수는 16개인데 골드는 2400 골드 들어갑니다 가격 대비 엄청나게 싸게 되죠 무려 7400 골드나 싸게 됩니다 뭐 개수는 4개 더 적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HP 포션 요것도 이제 즉시 물량 즉시 물약은 제작할 때2 0 0 0골드 들어갑니다 개수는 5개 더 많고요 총 3600골드를 절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도트 회복하는 이 물약은 16개 제작할 수 있고 2320골드가 들어가고요 도트 물약 하루 한정 20개를 다 사게 될 경우 8400골드가 들어갑니다 제작을 했을 경우는 총 6080골드를 아낄 수가 있고요 개수는 4개 더 작게 되겠네요 결론은 골드 여유가 되신다 하면은 싹다 구매하고 제작까지 하시면 되고요 골드가 조금씩 후달리기 시작한다 할 때는 제작으로만 물량을 챙기시면 됩니다